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가 살짝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가 회복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해시레이트 하고 비트코인 가격의 연관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노드들의 컴퓨팅 파워를 뜻하는 것인데요 참여하는 노드들의 해시레이트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채굴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이 채굴 난이도의 상승은 비트코인 채굴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굴자들한테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어, 2017년도까지만 해도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채굴자들이었는데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 또는 하락시킨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해시레이트의 상승이 비트코인의 상승 시그널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좀 쉽게 비유를 하면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면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뭐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차트인데요 18년도 9월 정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은 해시레이트는 작년까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려만 갔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시세에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해시레이트의 상승과 비트코인의 상승은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8월 27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 그 무렵에 비트코인이 잠깐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바로 내려가고 적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지금은 3,5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작년 11월까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비트코인 시세는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갔었죠. 아마 17년도 말에 비트코인 선물이 승인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안에 기간 참여자들이 대거 유입이 됐잖아요. 그 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주목받게 되면서 다양한 자본들이 유입된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보다 지금은 기간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선물에 비트코인 선물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좀더 강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하고 크게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소형 채굴자들이 채굴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채굴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이고 어, 대형 채굴업체들도 요새 많이 위험한 상황이고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는데 그래서 채굴업계들이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 해시레이트가 조정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해시레이트가 그거에 맞게 조정되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을 하면 그만큼 채굴 단가는 그대로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굴에 참여하는 채굴자가 많아지는 형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사실 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사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담보해 주는 지표는 아니에요 단순히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는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여러 가지 보조지표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냐면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면 아 지금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하는 채굴자들이 많아지는구나 혹은 어 새로운 채굴기가 나왔나? 하고 한번 서칭해보는 그런 것들 그런 지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ETF 승인에 대한 이슈하고 벡트 거래소 출시가 연기되는 미국 첫 다운 때문에 연기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고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뉴스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1 8년도 에 ICO 했던 많은 플랫폼 코인들이 메인넷 일정을 앞두고 있어요 또 STO 같은 새로운 펀딩 방법도 확장될 수 있는 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투기가 아닌 건강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게 시장 안에 남아있는 투기적인 요소를 배척하는 모습들이 올해 형성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의 진보가 있어도 시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기술의 진보도 있고 시장의 건강성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